주식 급계절인 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 벌써만 4년이 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던 회사를 그만두었지요. 15년을 다닌 회사라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들었지요. 전 정말 그 회사에서 사장을 할 것으로 당연히 알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한것 같네요. 사표를 내니 여러 사람 만류를 하고 오너의 설득도 마다 않고 자신있게 시작한 사업이 처음 생각만큼 화려하게 발전하지도 않았지만 월급장이 시절보다 나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20년이 넘었네요. 아버님이 주식으로 적지 않은 돈을 잃어버린 후로는 나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지만 친한 친구의 권유로 처음 시작한 것이 당시 월급장이로서는 꽤큰 금액을 잃고 끌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작년에 다시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소위 주식 전문가란 분에게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서 버는 듯하다가 결국은 현재 또다시 마이너스입니다. 그 당시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아파서 안 나가도 때가 되면 월급이 나오는 시절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저를 무척이나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친구의 주식 환경도 저랑 별 차이 없어 그 또한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동안 책도 여러 권 읽고 공부도 많이 해서 그리고 전문가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왔지만 성적표는 참혹하지요. 그 당시에 주식을 샀다가 다음날 사장 사위라는 사람이 지분 처분했다는 소식으로 급락하면서 결국 못 견디고 10% 정도의 손실을 보고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그 주식을 매수하신 분은 이 주식을 9,000원 가까이에 샀다가 5,000원 초반까지 떨어져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제 일은 아니었지만 제 일보다도 더 가슴에 메어져 오더군요. 그때 그분이 본점만 오면 팔고 다시는 편하게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셨습니다. 그후그 그 회사 주식은 아마 그분이 샀던 가격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5천원대로 다시 하락하였고요전 가끔 그분이 정말로 본절에 와서 매도를 하고 시장을 떠났을까 아니면 더 벌겠다는 욕심으로 홀딩하다가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계실까 생각하곤 합니다. 전자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보통의 마음가짐으로는 그 유혹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친구 하나는 견실하다는 주식을 25,000원 가니 두배 벌었다고 좋아하면서 집안의 가구도 바꾸더니 불과 3개월 만에 9,500원으로 하락하여 아픈 가슴 쓸러 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 9만 원까지 가던 주식을 목숨을 건다는 어느 에너의 권유에 7만 원에서 따라 붙었다가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2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친구보다는 행복한 편이지요. 주식 강연회에서 만난 40대 중반의 한 분이 그러더군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성실히 메모까지 하면서 강연을 끝까지 경청하셨던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주식시장 열심히 공부한다고 돈벌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그렇다면 해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다시 망설여진다고 그러려면 뭐 비싼 돈 들여서 강연에 와서 아까운 시간 죽이는지 모르겠다고 혼자서 속으로 비웃음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와서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참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공부해서 된다면 책까지 쓰신 고변호사는 지금쯤 어느 대기업 오너 부럽지 않을 터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비정상적인 일이 셀 수가 없지만 모우량기업 뭐 주가가 1년도 안 되어 10배 오르니까 소위 대주주가 지분 처분했다고 공시 뜨면서 하한가로 내리꽂는 것을 보면서 참 윤리도 없고 믿을 것 없는 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고 새삼 생각되었습니다. 주식시장 모르면 가장 좋지만 이미 발을 들여놓고 시작해서 잃은 돈이 너무 많다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판을 떠나는 것이 현명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 아파트 경비도 할수 없는 상황이 전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래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욕심을 버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물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이런 말씀 올린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저 또한 돈 일은 한심한 작자인데 그래서 드릴 말씀이라고 떠나라 하면서도 본인 자신도 막상 떠나지 못하는 정말로 우스꽝스런 상황인데 욕심을 버리고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제 자신도 무척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히 다른 대답도 없는 듯합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자신만의 매매기법 정도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냥 전문가가 찍어주는 주식 하다가는 장기 하락장에서 또다시 골병 듭니다. 전신자는 아니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유혹에 맞부딪혀 이길려 하지 말고 피해가라. 제가 이런 말을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을 터인데요. 아버지가 잃은 뿐만 아니었다면 대학 강단에 서 있을 터인데 라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나도 모르게 같은 차자리에 앉아버려 있는 자신을 처절히 돌이켜 보았다면 이 시장에 또 다시 들어오지 않았을 터인데 안할수 있다면 무조건 안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욕심을 버리고 자본지족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키워나갑시다. 그러나 여하간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죠. 우리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주식투자도 하나의 사업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삽니다. 내 사업, 직장생활, 아이 장래 걱정, 부모 보양비 걱정 등등. 좋은 날들을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웃으며 사는 게 우리네들의 모습일 겁니다. 걱정은 모두 금전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이것에 걸려서 허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적은 월급, 적은 사업처에서의 수익금으로 허망하게 세월만 보내시렵니까? 신명나는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구열은 모두 어디에 갔습니까? 어린아이들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식과 같이 주식 공부를 해야겠지요. 더 풍요로움을 얻으려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어린 자녀들만 새벽까지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희망을 갖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모든 이들이 황금에 대한 알레르기를 즐기실 겁니다. 빨리 시행에 옮겨야겠지요. 하루가 빠를수록 자신에게 기회는 많이 찾아옵니다. 세월이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서점에 가셔서 좋은 주식 관련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수수료는 몇백씩 지불하면서 나의 미래에 소중한 자산이 될책한두권못 사겠습니까? 그리고 책을 여러 번 읽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30대, 40대, 50대 하루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느껴지지만 긴 세월 속에서 나를 찾는다면 한 점의 먼지보다도 작은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흔적조차도 지나가는 세월 속에 묻히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공하기 좋은 세계가 주식시장입니다. 벌써 눈을 뜬 사람들은 장래의 시련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처럼 무턱대고 오르는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가을 종목만 갈 겁니다. 주식 투자도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합니다. 자신이 현명하면 적은 자금으로 큰 회사도 살수 있는 자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버펫도 주식 투자로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죠. 나중엔 회사도 차리고 다른 우량한 회사를 통째로 사기도 합니다. 하나의 종목마다 기업체 인수를 하는 마음으로 종목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운영할 회사를 막나니 같은 부실주를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면 이제부터는 운영상의 노하우가 필요할 겁니다. 무턱대고 장기투자는 한물간 시대의 투자법으로 적락하고 있습니다. 40대 60의 비율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었지요. 오르는 길목에서 등락을 이용하여 수익의 수익을 취하는 방법이었지요.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할 생각하시고 단타는 사절이지만 중타는 환영입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중타가 아주 적절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주군는 변함없지만 소수정예 부대가 적지를 오가는 전법이지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전군이 이동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자주 하다보면 본진의 이름표를 까먹고 나중에는 정작 올라타야 할 시기도 있기 십상이지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압축매매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만의 종목을 줄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테두리 안에서 전법을 전개해야겠지요.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단타에서 세월을 보내겠지요. 많은 좋은 날들을 쓰디쓴 담배와 엄청난 스트레스와 가는 시간들의 겁을 먹으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무엇일까요? 욕심이라고 봅니다. 허황된건 욕심이고 실천 가능한 건 꿈입니다. 이곳 시장에서는 욕심 하나만 버린다면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의 등락을 30%씩 하니까 천원으로 30%보다 만원으로 30%를 생각하면 몇배냐는 식으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선 분들은 모두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착실하게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칼같이 도태시키는 곳이 이곳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돈다 버이수 없이 오가는 허가는 노름방이라면 노름방이지요. 그렇지만 게임을 하는 분들의 뒤에서 조금만 구경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승리할 것인가를 머리 좋은 분들은 금방 눈치챌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내가 느끼기에도 중구난방으로 흘러갑니다. 어찌되었건 투자하는 모든님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투자법을 대물림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자들만 대물림하는 법은 없지요. 아버지대에서 실패한 부분들은 아들대에서 수정이 되고 손자대에서는 무럭무럭 수익이 높아져서 그 일가 친지들에게 수백억씩 나눠도 마르지 않는 수익모델 생각을 잘하면 금전의 노예에서 금전을 다스리는 현인이 될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투자자님들이 부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